참잘 받았어요. 같은 같은 m c a 상담 좀어려 n i s 부 n g a m Tom Orium Sangam, Bubsae, s o n g w a 상담 Tom o r 요 u m Kuru, Kuru, Kuru, Kuru, Kuru, Kuru, Kuru, Kuru, Kuru, Kuru, k 사람들가요.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얼라이언스를 만드는데 이게꼭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했어요. 힐링하는 의사 한 있잖아요. 또, 또 어, 전문 상담자가 있잖아요. 전문 상담. 어, 또 영적 상담하신 분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또 귀신 쫓아내시 분들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문자에서 물어봐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내야 할 건지 담임목사 가능을 하지 마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능. 음. 그래서 어, 정신병자도 이제 귀신인지 이, 정신질환인지 정신질환은 빨리 정신과 의사에 보내고 거기에 간여를 하지 말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린 도와주고 싶고다가 함정에 빠져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쪽에도 근분이 많으니까 상담, 간단한 것만 하고 심층 상담 또 귀신들 귀신 조차 는데 같이 기도하시고 은사나 다시는 힐링을 이렇게 이렇게 보내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저는 정말로 바로 앞에 우리 집이에요 120년 째3층 대신인데 거기서 어,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된 것은 이민교회가 두번 부흥됐잖아요 아시죠? 80년대, 네, 80년대 가족 초청 이민하신 분들이 한3 0년4 0년 들어왔어요. 그때 5남매 8남매라잖아요. 70년대 이민 오신 초청하신 분들이 초청하신 분들이 가족들이 80년 초부터 아, 90년 초까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교회만 하면 됐어요 교회만 네. 그리고 두 번째 부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요 IMF IMF 우리에게는 IMF 때도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에게는 그 유학생 선교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버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 서버트 리더십 목사에 서버트 리더십 뭔지 아시죠? 말씀과 기도에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는 성도를 섬기고 우리가 서브 그 서브 서버, 하는 거예요. 아, 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 다음에 기간 목사는 다르죠. 기간 목사는 담임 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래서 어,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고 라 이종식 목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3 년간 기도를 시키세요. 삼 년간,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풀어 주세요. 어,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좀좀 험악해서 제가 그, 그 육체면 손실했고 욕도 손실했습니다. 안 생겼죠. 1 0년 전까지도 어, 우락부락했어요. 그데 하나님 이 당뇨로 그냥 싹 무엇도 밥에 빼버리고 당뇨를다 빼버리고. 제 아들 때가 아이 없이 그 다반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계속 하게 가는거든요 자,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 역도선수들하고, 이 농구선수, 국민대 농구선수들, 1m85 다나은애들그 당시에 애들이 시내에서 못하고 다녔어요 티가 음, 커가지고. 그 애들인데, 에, 예, 아나님께서 다 계시고. 제가 당뇨를 65세 되니까 5년 전에, 이렇게 예, 그 정령이다 없애버렸더라. 때부터 나는 남자도 안 여자도 안중성인데부 중성. 아무리 미녀 봤대도 사람으로 보 인간으로 보이지 여자를 안보이더라 근데 그때부터 내 신학과 성경이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한다. 확 열리기 시작. 아, 사람의 에너지가 정량이 살아 있을 때는 그걸 잡고 계속 사탄이 장난하니까 엄한데 신경을 쓰는데. 우리 선배님들얘기가 자기는 70 넘으니까 성경이 보이더래. 하루에 3시간 대하고 3시간 성경이 보이더래. 저는 저는 저 65세, 65세. 하나님이 싹 빼버리고, 빼버리고, 어, 그렇죠. 목회를 보니까, 쑥, 대신에 목회를 했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고, 말씀 전하고, 봉사하고 끝내는 거니까, 끝내는 거니까. 그래서, 어, 딱히, 무릎 꿇고 이렇게 명상을 해보니까, 어떻게 요 우리가 많이 잘못되었더라. 제가 한국에 신학할 때만 해도 또, 어, 5년 했거든요, 한국에서만. 거의 p h d 가 없었어요. 김유한 박사님, 신학 박사님, 저기 p h 있었죠. 템플에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80년 초에, USM에서 80년 중반에 ph도 받고 한국 나가서, 어, 정식 p h d 가 있었지. 되게 목사님들 가르쳤잖아요. 한국에서 괜찮은 목사님들 받듯이 응. 여기 웨스트민스서 MDB만 한번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가 종시7 7에 처음에 MDB 생길 때 그때 저는 한 학기 간다고 돌아왔습니다. 그 유학기에 일러서 주석책도 없었어요. 박은선 박사님들이 렇게 주석 하나씩 하나씩 나올 때고 요즘에 누가 박은선 박사님 주석봅니까쿠로자기 아, 강대인 보세고 당군주석 그렇게 봤잖아요. 자 그러면서 글래 이렇게 보니까 신학자들이 자기가 논리를 세웠던 걸 종에 놓고 이렇게 논리를 펴 나가더라고요. 아 이건 잘못이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로 논문이 써있지 않는 많아요. 자기의 학문적 파,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끌고 가버리더라고 성경을. 그래서 많이 잘못 잘못 배웠고 많이 우리가 저지겠다. 많이. 음. 그래서 뭐요그 세계 박에서 종장이 어셨어요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음. 지금 제가 먹회를 세미나를 많이 다녔데 좋다 좋습니다 하나로 빌요 신학교가 새롭게 야 그래야 참다운 개혁이 일어날 준습니다면 네. 아, 네. 네. 신학교 장교까지 있어. 신도들 잘못한 하나도 없 목사가 잘못한 면 신학교 교수들에게 잘못 가르쳤 때문에 신학교 교아가 세미터리 아주 세미널 세미널 세미널. 우리 강때버스으 그때 간증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월때에타크다 예, 택탄데 응.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를 갔 응. 근데 12시 다 됐는데 내리는데 예, 세미터리스 려진데 세미터리 공동묘지. 그래서 <웃음> 세미네르 발음이 또 공동묘지 거기서 내려들 때그 아침 회가 학교였거든. 응? 원래 대학지클럽 세미나리하고 세미터리랑 구별을못할 거예요. 어. 합사들발음이 안좋아서 세미이 s 지 m i n a r y 이 s e m 이 s e m i n 양성기가 있 e m i n a r 이로 e m i n 다른 거 아세요? 다 i n a 이이집 e m 요참 a 이 s e 이 s e m i n a r 이 s e m i n a 서 y 이 s e m i 이 그런데 대부분 잘못 가르쳤어요. 대부분. 문제 눈이 띄어주더라고요. 어, 지금도 얼마나 복잡해요. 어, 지금 한국에 예? 신율법지 예? 또뭐뭐뭐 뭐, 뭐, 믿음을 의롭게 된다는 데 있어서 전부 다른 구원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실학적으로 가버리니까 그분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대변하고 성경을 대변한 게 아니고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견 자기의 신학파를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워서 올 때는 배워서 올 때는 이게 목사님 다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최소한 10년, 20년을 하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교습을 해야 되는데 신학박사 담당에서 바로 피해지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그, 그, 그 먹겠다 쎄미라도 많이 참석하고 저도 목회 경험 하나도 없으니까 헤매다가 헤매다가 아, 그냥 은퇴할 나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은퇴할 나이. 성경 많이 보시고 어, 많이 보시고 중하는데 근래 근래 제가 이제 언어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성경 번역이 너무 잘못됐고. 그 다음에 너무 잘못돼요. 그 아시죠? 왜 성경 번역이 잘못되는지. 항성서도 예, 거기에 가장 그 스탑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다음 각 개신종. 어, 이 예, 성경을 번역할 때각각 각 종파에서 신학자들을 파송해서 합니다. 어, 파송했는데 그러면 어쩔 수하는 거예요. 서로 교단마다 음, 주장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중간 단어를 쓸 거예요. 제대로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사본입니다. 사본, 사본. 우리는 다수 사본을 쓰는데그 사람들은 어떻게요? 해 실례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쓰잖아요. 어, 한국 성교는 그쪽에 천주교가 보는 그 사본을 거의 적으로 거의 성교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본 써업입니다. 그러니까 아. 또 목사도 들 느끼지 못하는 것을 어서 사탄 은 가장 위에서 4번 어, 싸움에서 벌써 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어 성경으로 번역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신학교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고전문학을 하고 전국하신 분인데 고전문학 아, 세상에 소크라테스 블라톤 책을 읽기에서 헬라어를 다웠더라 헬라어 읽더라. 여러분 신약을 헬라어로 읽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을 히브리로 읽습니까? 제가 LA에 LA에 유대인 방문할 에 갔을 때방문에 갔. 아, 쉽가했어요. 고민학 캐5학년 됐는데 히브리 성경 음, 뭐 자음 부호가 없는 거요. 얼립혀 있잖아요. 꼬마 봐도 읽을 수 있어? 못. 읽을 수안 돼요. 그러고. 아, 공부를 5학년 면 돼. 읽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이 말로 구약 읽수니까 우리가 주들보다못 해요. 들보다주들 그거 어, 티크리스토이 가지고 불믿잖아요얼마 우리가 그냥 들었던 것, 알았던 것만 가지고, 진리를 캐내지 않고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는 사탄의 고달이 수에 넘어가는 그런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이제, 저는 목하면서 어, 어느 교회 부임했는데, 그게 1년 만에 깨졌어요. 부임 딱 했는데, 한국 신학교에서 총장 자리가 됐어요. 총장. 삼 개월 만인데 못 갔어요. 삼 개월 만. 그 교회 그 교회가 일년 만에 깨졌어요. 네. 거기서 느낀 건아 뭐냐면 소위 small r i g h t e o u s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돼 자기 의야 먹게 되면 하나님에 가라하면 가고 오라하면 오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그렇게 움직인 줄 믿으시기만한 다음에 안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많은 걸얘기했어 그래서, 멘토를 꼭 여러분 세분 두셔야 돼, 세요 목회기는 뭐 똑같아요. 왜냐면, 죄인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네. 아담의 죄성노아시대의그 커럽션한 죄성 똑같이 있는 거 똑같이. 하나님 가라고 틀어놓고, 뭐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지신 거예요. 순수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해본다 했는데, 그게 내 생각이야. 주님이 원하신 것이야. 그래서, 뭐, 주거 만드는 터시 하나 틀렸다고, 장구와, 그런 건넘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개청할 예, 예, 그 다음에, 개척할 때는, 우리 입사는 북에 못 가겠어. 북에. 사모 북에 안낸게 좋습니다. 북에. 문제가 훨씬, 저면마수 없어. 예, 그리고 저는, 그, 비서를 계속 써서 못 가겠어. 어, 요즘에는 그가좀 돼서, 파탄 비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 교인들이 종이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개인들 앞에서 오 하나님의 사자, 그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주시는 사자 목사님께서을 기억하시길 준비해 으로 주관한 다음에, 아멘.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면 오늘. <웃음> 에베소리 4장 11절 12절하고 봅시다. 에, 처음으로 어, 목회, 목사라는 단어가 딱한번 나온 묵구죠. 음, 근데 4장,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4장 11절 12절 봅시다. 자, 그가 허건 사도로, 허건 선자로, 허건 법음 전화로, 허건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주셨으니. 에, 이게 번역이 아주 잘못됐어요. 그전이. 영어 성경 썸이은고0근이0근이0 0이아니1 0 0 0아0 1 썸, 0 0 0 0그0썸 그러니까 전부 0 0제1 0 0 됐어요 그가 그가 예수님이죠 0 0 0 100,000, 1 0근썸이0 1썸 사도들로 100,000, 100,000, 1 0 0 0 어떤, 음, 어, 다른 사람들은 선제자들로, 혹은 법은 전도자들로, 그죠? 여기, 목사와 교사로, 어, 그죠? 그, 혹 아니죠? 어, 여기 문장이 에, 헬라 문장, 아주 특이한 문장입니다. 안경이 음. 분리될 때는 콤마로 나눴고, 어, 같은 것들 엔드로 나눴어요. 엔드로, 드로 음. 이것을 주석법은 다들 해석이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헉 목사와 교사로 되었으니 콤마, 그 포메라스 앤 디타스 카이스 카이트 카스 카이트 카이이것을고트 카이트 카이트 카이트 카이요 카이트 카이앤앤이트 카이트 카이그 카이트 이이트카이이트이 목사들 겸 교사, 목사들 즉 교사. 그러니까, 어, 이게인트는 목자로 되야되는데 목사 한 번으로 딱 목사 한번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가르치고가르치고폴인트어링하고 t e 하는 것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 목사입니다 아멘. 믿으시 바람 e 멘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t 그리고, 고그 어, 이걸, 그, 주석이나 아무도 이렇게 해석을 잘못했는데, 사도로, 선자로, 복음 증을하자 사도와 선지자는 없다고 그러거든요, 없다고. 근데 사도적 은사, 선지자적 은사를, 누구예요? 목사님들에게 똑같이 내려놓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거.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기냐면 이, 사도적, 사도적 거예요사도투 센터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 말만 접하겠다 그런 거. 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웃음> 선지자, 선지자. 어, 되게 사도와 선지자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리를 받아 성경을 기록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런 노력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는 거예요 어, 우리는 개시라고 얘기는 굳이 뭐자면 인도해진 것, 인도해 것.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어, 그는 깊이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여 여러 개이서라, 예. 어, 그, s i 그 다음, 지금, 우리 하고 상황이 다르지만 상황이 다르지만 성경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러면 목회는, 나의 갈 길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 에사도바울이1 2자에딱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렇게 했는데 송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이라면 주의 몸대는 법을 세우는 것이 목회자 가는 길이고, 의무고,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사명. 사례. 그런데, 네, 사도바의 로마서를 요구했던 사도바의 모든 책들은 사도발은 압축된 단어로 써요. 압축된 단어 어, 그걸 놓치기 때문에 해석을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음. 즉, 뭐냐면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네. 그럼 골라라죠. 어, 믿음. 그것을 3장 풀어주고 4장 25절은 안전히 풀어주네. 의롭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죠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단반인데 구원을 확정적으로 이렇게 재판하듯이 확신을 주는 그런 문구가 의죠. 구원은 넓은 의미고 아주 좁은 의미가 의로게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것도 잘못된가, 제가 봅니까? 의를 요구해 보면 하나님의 의에. 진노를 받은 것서 하나님의 그저 불의가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을 던지 이게 구원이에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사랑. 우리가 구원도 공짜로, 공짜로 권역이 잘못됐어요. 공짜로 하면 프리가 아니고 하나님 선물을. 선물을 보여, 대가를 치르는 것이요 그런 언어를 보면 정확히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딱 하나하나, 사도바이한 단어로 딱 됐어요. 목사들이 가는 질 성도를 온전히 하는 성도를 온전히 하는 아, 네. 어떻게 온전히 하는가? 예컨 어, 제가 세미나 우리 데카타르티스만딱한번 나오고 갔다니딱한번 나오고 온전 이게 번역이 잘안 되는 거예요. NIV는 to p r e 준비시 한국성교육되니까좀그 쉬운 성격 같은 것을 준비 시켜그 한쪽 밖에 못하는 거죠. 한쪽. 제가 했죠? 사도바울의 말은 마을, 말은 굉장히 앞쪽에 섰어요. 여러 가지 것을 동시에 이안수 교수가 그걸 봤더라고. 이안스 한국에 와서두 가지 민이, 세 가지 민이 동시에 들어있는 다들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그러면 그 의로 의로 으롭게 된다. 그것을 풀어줬는데, 네, 로, 로마 사장 2 0절 됐는데, 죽으심과 죽으심, 죽으심을 속죄. 우리 으롭게 하여 사나님께서 부활시켜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대속과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믿을 때, 완전한, 완전한 구원, 으롭게 된다고 이렇게 풀어줬거든요. 네.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 믿음만 보고 그, 뭘 믿는 건지 알수 없다. 우리가 가장 먼저 유한갤론을 잘못 배웠고 지금도 거의 못더라고두 번째 피스티스 믿음에 대해서 안전한 정의를 잘못하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요? 구원받은 기독교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고 심플한 복음의 참다운 정의, 믿음의 참다운 정의를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것. 그래서 칭의와 성화 인가 사망부터 사망부터. 자, 여기 보면 음,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케 하고. 팀퍼펙션 이라고 썼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곤란한 거예요. 이것도 압축된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삼중 사기 정세 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제사명이 뭐였죠?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음.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제자 삼는 것을 3년반 제자들을 살에서 음. 우리에게 음. 보여주었고 목회의 방법도 보여주었는데 우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예수님이 삽는 뭐죠? 티칭 교육. 그래 뭐죠? 브리 e a c h i n g 복음전. 마지막 뭐죠? 힐링 우리가 어떤 파트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들어 있는 것이 사도, 선자, 법음자 목사 똑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럴 때 제자가 된다는 거, 제자. 제자 분들은 그렇게 받고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는. 그그 전부 압축된 말이 온전히. 하여 카타르 체스모이라는딱 그것도 성경에 한번 나오는 카타르 체스모이 다른 빨라 명사로서. 우리가 동사로 써진 게 있는데, 동사로는 우리가 마가복 21장에 4장의 실전에 그 제자들이 그물 깊는 것을 보시고, 그물 깊는 것, 동사로 쓰였죠. 그리고 갈라진 입장일 때 범죄자를 바로 잡기 위해서 거기에 쓰이고, 명사로 쓰였으은 동사로 명사로 딱카타르티로카타르티즘로 말은 의학적 용어예요. 부러진 탈꽃대 뼈를 딱 맞춰서 온전해는 문제가니까 제인들을 완전히 훈련시켜서 완전히 훈련시켜서 어떻게 해요? 성도를 만듭니다. 그때 그 성도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할수 있고 하나님의 봉사를 할수 있고 수업을 할수 있고 그럴 때 온전한 교회가 먼저 자기 자신이 영적 교회로 세워주고 그리고 비제벌처치가 세워준다. 는 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못을 잘못된한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지만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지 여기도 계시지만 어떻게 해요? 어느 기도에서 돌맹이 움직여서 교회 짓을 하는데그 덜맹이 움직이 가지고 4 어? 0금식했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40일 금식기킬로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도 그래야만 참다운 사탄의 공격에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 힘으로 한다는 것. 제가 넣었던건 신학교 넘쳤던 건두 가지예요. 성경만 익히는 것, 언어를 익히는 것. 그리고 아, 신학교 가장 문제인 것은 출행이 없어요. 출행이. 가르치만 시험 봐서 들어가죠. 시험 봐서 학점 나가죠. 어? 시험 봐서 강도 사신 거, 시험 봐서 목사하시죠. 이건 아주 잘못된다. 아주. 예수님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사도들이 될때 예수님 코스대로 해야 우리가 목사로서 이 성도를 온전히 할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된다는 원죠 카타르테스. 지금 뭐냐는 잘 가르쳐야 돼. 그분을 꼽해서 거기들을 거기들을 어떻게 해? 빠져나갈 수 없게 전도 훈련. 신학교가 임상이 없잖아요. 의사들 얼마나 용 용역단 훈련 받죠. 사년 공방 용역단 훈련 받죠. 임상도 없고 훈련도 없고 부교육자도 어떻게요? 해파라고 그냥 쓰고 있잖아요. 훈련 하잖아요각 파트 돌려주면서. 노하우를 전수해가지고 다른 목사를 만들는데 목사들다 하고 있지 않잖아 심각한 문제입니 카타르트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 그러면 그 성도들이 자실에 인비접을 처치를 만들고 보이는 비접을 치를 만들어 가는 기회 못거요 그러면 성도를 재정화시키는 거죠. 카타르트는 절대 이 집은 안 돼. 그게 뭐예요?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뭐요? 이것이 고대의 그카타르치시만는다를가 굉장히 찾기가 어려요. 고대의 그 헬라 그 고전을 보면 거기 뭐냐 요 영적인 교육, 영적인 교육, 어, 영적인 교육.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죠너 자신을 알아. 어, 그걸 좀 연구해 보면, 연구해 보면. 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더나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소코라테스의 소코라테스의 책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리게 던것입니 거기서 보면 이카타나티스티스모라는 단어가 영적인 영적인 겨 그런 뜻이 되어있어요. 영적인 그럼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사역을말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코스가 뭐였어요? 지 40일간 재혼인시키면서, 어떻게? 어순절. 기도하게 하는 가 저는 가만히 데 아, 기독교가, 기독교가, 왜 이렇게 2,300년마다 기독교가 약해질까? 이렇게 많이 연구해봤어요. 연구해봤는데, 다른 종교들이 오래 가는 것은, 오래가는 법이 강해, 법이 강해. 근데 우리는 율법이라고 번역의 법다 버려버린 거예요. 규례 뭐넘다 넘었으면 되 넘었어. 다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 원례 관한 것만 율법으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다 그것을 율법으로 해야 하니까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걸로. 그게 우리를 오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이 강하게 있을 때 가장 오래 지속 e oranges of the world. c 다버 l i 다 m a Chili, I'm a Chili, I'm a Chili, I'm a Chili, 리 m a Chili, I'm a Chili, I'm a c h i 이 i i 더 a Chili, 어 우리가 어디서 자유 m a c 죠 사탄과 죄, 죄. 거꾸로. 우리는 미국 시민의 미국 법을 따라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죠. 누굴 따라죠? 성경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그것이 그것이 우리가 아실래야. 그 전부 나라로 번역해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왕국이잖아요. 왕국. 왕은 왕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시 돼. 나라는 뭐냐? 국민 주권 단면서 해요. 안전 따시죠. 어떻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미국계에 따라 가다가한국에다나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그래서 이게 명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구정을 박제기가 그렇게 없으면 안 없어지잖아요. 어, 안 없어지잖아요. 어, 구정은. 어. 우리가 부활절, 크게 명절로 하시게 하는 부활요부활 우르르가 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또 <웃음> 우리 교회들은 전부 우리 손자들도 다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전부 하얀 양복, 어, 하얀 드레스 살게 했어요. 우리 옛날에 그정, 추석 왜 기다렸어요? 딱 그때 두번 어머니가 어사졌잖아요. 명절하시켜야 됩다 크리스마스 없는 걸도 명절하시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보다 비기독교들이 더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 그리고 어순절을 지켜서 우리가 원교인이 목사부터 성도들이 성령의 체험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네. 그런것들을 넘쳤다 예수님께 다 보여요 그렇게 못한다 힐링 역사 어? 해야 되 되는 까야 우리가 다 어? 힐링이로 하면 이달시 하잖아요 이단시아. 이런 것들을 왜 기독교가 한국 적으로 하버니까? 60년대, 70년대 한국이 80년대 최고 부흥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불교, 유교, 한국 도덕관념에서 잘먹히던 환경이 됐어요. 환경이 됐어요. 이동환 목사님 그때 설교 너무 좋았거든. 미국 와서 보니까 미국 목사 설교 그들을 카페가지번역해 가셨더라. 그때 인터넷이 그가 없으니 몰랐잖아요. 새럴것아요 그럴 아요 카페도 못 하지 다 들키니까. 들키니까. 지금은 어때요? 좋은 소리 해핸드폰로다듣니까요 앞으로는 성령의 역사, 은사 없으면 할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정신병이 얼마나 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봐서 은사를 갖다서 말씀의 진리를 절대 성령이 역사할 때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움직이고 쪼개고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말씀이 되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에 아멘. 아멘. 저 공부 오래 했습니다. 15년 못 박해 피했지도 않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이제서 보니까 다 성경이 다시 보이 거예요. 내가 신학교도 로마스 강의 교수였거든요 이제 인제 이제 다시 다시 보니까 잘못 가주세요 인제 보일게 인제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도 다학자들 해요. 걔들 한국 들어가서 한국 교육에 다 망쳐놨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 경험 쌓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멘토들을 들고 그렇게 하셔야 돼. 카타르치스먼 절대 이 정도치면 안 돼. 교육, 훈련, 힐 그리고 성도들과 영적 교제 충만케 하신 성령의 충만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 충만 받아서 사역하고 봉사들 그럴 때 참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참다운 예수님의 몸이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운 보못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에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아들이,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그목사들그게 사면을 줘. 아들, 지금 우리 며느리가 좀 전문이 끝나면 다시 한번 불러서 얘기하려고 난딱 가장. 그, 목사 아들이, 목사가 나와야 그 목사는 참나 목사야. 아멘. 아, 사모가 그 남편 목사를 인정할 때, 목회를 뭐 보니까 교인들을 속이수고 주변 사람, 친구 다속이있었는데 아내한테 자식한테는 숨기, 숨길 수가 없잖아요. 아내하고 자식한테 존경받는 목사. 수가 만 명의, 열명그 상관없이, 그럴 때 참다한 목사고, 그럴 때 어떻게? 그럴 때, 착하고, 충생된 쪽이다. 우리 이제, 미주, 그, 겉에 오고, 친구인데, 그간증을 하더라. 고 누가 자기를 괜찮은 목사라고. 주님 만나면 고 음, 그 목사 나 아, 괜찮은 목사다그 소리 듣고 싶다 그 괜찮은 목사 아. 최고의 목표는 뭔가 마지막 다 떠나는 거야 아. 최고의 목표는 여러분 목사님들 사모님한테 잘하는 거야 아멘 아멘 네, 네. 분명한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 두 번째, 내 유술 사랑게 가장 가까운 유술이 누구죠? 사모예요, 사모. 다 떠나야, 잘 새끼 떠나고, 옆에 사모만 남아. 죽으면 예수님만 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는 거예요. 자, 어. 봅시다. 우리 친구가 방목사 전화 왔어요. 사모한테 진짜 아야겠어 절대 유술 없는 걸 내가 알았어. 우리 부부 싸우고 이렇게 교민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옆에 미국 할머니가 당하지를 끌고 왔더라강아지 그래서 남편이 성질 나가지고 여보, 어, 그 당신 친구 저 걸어가 안 했거든. 못 알겠어? 어, 걔가 당신 친구의 어, 어, 그런 걔 같은 그런 거 사모보다 사모가 씨못더니 욕자가 쫙 뜬다. 보면, 시아버님 안녕하세요. <웃음> 이걸 알아들어야 센스가 있어. 안 그러면 못 못해요 여러분. 남편이 뭐야? 남편 남자는 뭐, 개새 누구나요? 브라스키라는 거. 절대 못. 3호이길려한 남자들은 절대 못 못해. 저 주세요. 왜냐하면 두 사람만 남아. 두 사람만 남아. 두 사람 명심하세요. 그리고 젊은 목사님들은 세금 보고 꼭 하셔야 됩니다. 세금 보고. 어. 보고. 그 다음에, 영금 꼭 드려야 돼. 네. 그 다음에, 좋은 집이라도 사셔야 돼. 좋은 집. 끝날 때 그냥 깨끗해 교인들아. 보답 안 줘. 깨끗해요. 대형교회, 천명 넘은 교회 아니면 전례비 줄 수가 없어요. 얼로, 얼로 사례비 못받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아님 목사 그 11조라도 연금 내야 돼. 우리가 부부 사이에 수입이 많잖아요. 한쪽으로 소설 연금을 드세요. 그래서 거 그, 알아 그 하셔야 돼. 아예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은 60안60 대기 전 55세부터 재산을 아예 없애 가지고 미국에 전액 이렇게 펜트를 받도록 하세요. 우리가 노후 준비 하셔야 돼. 네. 그 여러분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분 중에 수입 적을 때는 한쪽으로 소상이 없는 거 한쪽만 세금 보고 와서, 안그반 받을 수 있으니까, 상대들도. 어, 그렇게 하시고, 어, 세금, 외계담이 깜짝 놀랐어. 이번에 팬데믹에, 목사님들이 팬데믹 베네핏을 못 받은 수 반이 넘더라고 세금 보고 안 해가지고. 팬데믹 때, 종교의 혜택을 못 받았어, 목사님들이. 세금 보고를 안했대요 세금 세금 보고 하셔야 돼요. 열심히 시셔잖아요시야 노후 준비 잘 준비하셔야 돼. 집 사라. 박성일 목사님 내가 이 집도 샀어요. 사례 주택비가 나오잖아요. 보통 문리베 주잖아요. 조그만 집 사면 올여의큰 집으로 있어요. 더옆 바로 니까 그 지혜를 깨줘야 되지요 그래야 피해를 안들가고 깨지지 않는 목사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목회. 무슨 목회? 사모님을 사랑하고 사모님을 잘하는 a m 이것이마지막에성 o 한 g 성한 예, s 예, 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g w a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요 어, 아내를 n g w a n g 예, s o 예, s o n g w a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은퇴 o 이 g w a n g 가 o n g w a n g s o n 이 w a 새롭게 해서 새로, 어,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우리 기회는 은퇴하지만 은퇴하면서 어, 저기 하는 것은 마음에 안 펴요. 장이민 교회 지금 목회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에, 우리가 어, 목회 현장을서 나고 후배들 목회를 물려서 가장 안 좋은데 제가 지나가 아, 가면서. 경험했 여러 가지 느꼈던 것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흥된 교회 에다 리서치해 봤어요. 어, 그런데 전부 하나님이 뭐라 주시더라는 요 뭐라 주시더라요 자기들 왜 이렇게 부흥돼? 그런데 그분들의 딱 하나 보면 초창기에 기도만 했다니까. 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잡아 뜯더라는 요 그니까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놓쳐. 우리 세계 너무나 잘하는 창으경 이렇게 좋은 일들이 어딨어요? 그게 에 맞는 <웃음> 멋있는 목회자,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목회자라서 죄 사는 감당하시면서 정말로 너는 괜찮은 목사님이었다고 칭찬받는 또 사모님에게도 당신은 진짜 목사야. 아들, 다들, 딸들에게 칭찬 목사에 대해서. 그런 칭찬받는 목사. 아, 그것이 바로 성공한 목사 여러분들 다 되시길 준비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아멘. 아 아멘.